안녕하세요 에스닉키친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가장 많이 만들어 먹게 되는 레몬드레싱 레시피를 가지고 왔어요 레시피도 아주 심플한데요 상큼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맛이 배어있는 깔끔한 레몬드레싱입니다 야채샐러드나 닭가슴살 밑 뿌려드시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드레싱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리브오일 4스푼을 듬뿍듬뿍 듬뿍 넣어줍니다 다음은 레몬즙 2스푼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은 마늘 한톨을 넣어 주시는데요 레몬 드레싱의 풍미가 확 살아나도록 아주 잘게 잘게 다져줍니다 이제 다져진 마늘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은 항상 드레싱이 들어가는 소금 후추 소금은 1 3분의 1 스푼 정도 두꼬집 정도 넣어 주시면 되고요 후추도 약간 넣어줍니다 그다음 올리고당 반스푼을 넣어줍니다 없으시면 꿀을 넣어 주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레몬 드레싱인데요. 저는 맛이 조금 심심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옐로우 머스터드를 넣어줬는데요. 3분의 1 스푼 정도 넣어주면 맛이 훨씬 풍미가 살아나고 정말 맛있는 레몬 드레싱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외식할 때 고급식당에서 먹는 듯한 그런 레몬 드레싱 같았어요. 이제 모든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상큼하고 아주 깔끔한 맛의 레몬 드레싱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 이틀분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드레싱을 메이슨잔을공병에 담아두고 있어요 잘 흔들어서 먹기 직전에 바로 뿌려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하루 정도 더 숙성시켰다가 뿌려 드시면 더 풍미가 살아나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드레싱을 이렇게 병에 넣어두고 또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서 시원하고 신선하게 샐러드를 즐기는 게좀 좋더라고요. 이번 드레싱 옐로 머스터드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달은 레몬 드레싱 어떠실까요? 오늘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 에스닉 키친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